어, 기술 개발을 하는데 쓰고 있으니까, 뭐, 국내에서 뭐 중소기업이나, 뭐, 일반 개인이나 어떤 그 학계에서 그런 규모의 금액을 투자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하죠. 자, 아쿠도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토양에 젖을 주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자, 모유의 모유. 아기가 자라면서 모유를 먹고 자라내하고 분유를 먹고 자라내하고 확연히 다르죠. 그런 아쿠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엄마의 모유를 이제 저희가 상징화를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트플랜은 뭐냐하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유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 초기에 병들이 이제 많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병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려면 이런 백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아트플랜이 해당이 되겠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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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토양에 젖을 주는 따뜻한 엄마의 모습입니다. 자, 모유의 모유. 애기가 자라면서 모유를 먹고 자라내하고 분유를 먹고 자라내하고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아쿠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뜻한 엄마의 모유를 이제 저희가 상징화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트플레는 뭐냐 하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유를 먹고 자라는 식물이 초기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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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국내에서도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3총사 소개시켜 드렸지만 앞으로 5총사, 뭐 7총사 이렇게 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독수리 오행제도 이제 될 거고요 <웃음>